짝퉁사한거야아까 느낌이 쎄하더라 <웃음> 이전 세대랑 뭐가 달라져요? 아 맨날이 맨날 그래 맨날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유튜버 김현승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웃음> 오셨습니다. 올것왔습니다 <웃음> 그분이 오셨습니다. 에어팟 프로. 아. 네. 자, 대여한 거라서. <웃음> 이놈의 대여 인생, 대여 인생, 대여 인생은. 네. 언박싱을 <웃음> 네. 해봐야 별 의미가 응. 없고. 괜찮아, 괜찮아. 네. 어디, 어디 있어요 맞아요. 아니. 아, 맞다. 이거 일단 먼저 들어보고 시작해요,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시죠. 짝퉁 사온 거야? <웃음> 야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 몰래 카메라 아니야? 짝퉁? 어? 왜 이래? 페어링이 안 되잖아. 나는 어떤... 점이 너무 어째? 아니 셀레코 팀을 달라고. <웃음> 그래서 팀. 어 없어? 안에 안에 들어 있어요. 너는 어땠어? 저야? 주둥인가좀 나왔다? 네, 근데 프로 오면서 되게 음.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전 네. 모델보다 네. 하이가 조금 더, 아, 좀, 근데 좀, 저, 그, 이점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 이게? <웃음> 네, 저음은 어. 에어팟2 때부터. 아니, 거의 팬더랑 쌍벽을 <웃음> 이룰것 <이룬> 같은데? <웃음> 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점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웃음> 아, 벗겨내고? 네. 야, 잠깐만. 이전 세대랑 뭐가 달라져요? 또 헛돌잖아. <웃음> 야, 안에 들어가라고. <웃음> 아니, 무슨 생각인 거지? 왜? 벗기는 게 나아. 벗기는 게 나아요? <웃음> 어, 벗기는 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착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음이 네. 다 새잖아. 네네. 그래서 그 저음은... 점은... 난것 같아 이거보다 <웃음> 아니 세니까 어 세니까 같아요. 세니까 귀에 안들어 이것도 귀에 밀어 넣으면 저음이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아 그쵸 뭔 생각이 <웃음> 거지? <웃음> 아니 아, 저는 정말로 아, <웃음> 나쁘게 얘기할 생각이 없는데요 저음이 많아요 아 그럼 이번 네. 에어컨 프로에 대해서는 예 네. 그러면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게 더 비싸요 혹시? 한 10만원 더 비싸요? 야, 십만 원치 술사먹는라지 야, 싼 양주 몇병 가격이잖아. 그런데, 이거 음, 한번 이렇게 음. 보실래요? <웃음>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또? 이거는. 에어팟2입니다. <웃음> 어쩐지 똑같더라. 너 내가 한번 몰카한다 네. 너 <웃음> <웃음> 몰카한다 따로 팔아요 그러면? 네네 사실 오늘 요거 리뷰에요 그래서 <웃음> 응. 제가 본점에 가서 응. 속았어요 또왜 이렇게 기침이 나지? 나 오늘 또당했구나 <웃음> 본점 사장님은 응. 에어팟 프로를 구입하셔가지고 응. 그날 에어팟 프로 리뷰를 하는데 응응. 리뷰 직전에 응. 똑같이 에어팟 프로를 한번 들어봐라 <웃음> 덧신 씌워가지고 <웃음> 그래갖고 속아가지고 요거를 저도 가서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속을까 고민을 하다가 박스만 빌려줬어요 <웃음> <웃음> 박스 같이 빌려주시면 <웃음> 고것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아... 아까 일부러 박스도 이렇게 덮어놓고 <웃음> 아 그래서 아까 실리콘팁 얘기했을 때어나 <웃음> 네, 네, 네. 음... 실리콘팁 얘기했을 때좀 당황했어요 <웃음> <웃음> 아 마침 <맛심이> 있긴 있어가지고 <웃음> 이거 폼 티블 하니까 네네 더 저음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웃음> 네. 어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안정감은 있어요 아, 아, 뭐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근데 이제품에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 기존 에어팟 케이스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웃음> 뭐지요 <웃음> 이거 쓸 때마다 끼워서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심지어는 이게 안 닫히잖아요. 네. 페어링이 안 끊겨요. 계속 나와? 어, 계속 나와. 아, <웃음> 그건 너무 불편한다. 네, 조금 불편한 제품이긴 한데 음, 음. 기존 에어팟 사용자분들 중에서 좀 질리신 분들 음. 뭐 약간의 기분전환이 쪼, 필요하다. 조금 더 불편하게 쓰고 싶다. 음질에 이어서 편의성까지 음. 포기하겠다. <웃음> 야, 그건 자기 학대 아니야? 아, <웃음> 그래도 다행이네요. 제 귀는 정확하네요. 어, 황금 기 인증. 어. 다시 한번 인증, 진짜. 네. 막걸리 품평이 언제 해요? <웃음> 막걸리 테스트 하자 황금 혀도 인제 <웃음> <웃음> 자신 있습니다 1 0 0만원빵 자신 있습니다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묻고 더블로 가서 날린 저희는 막걸리 블라인드로 <웃음> 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짧게 한번 몰래카메라 서프라이즈 한번 준비해봤고요 하, 네. 맨날 당하는 인생이네요 네. 네. 오늘도 속아주신 황금기 김현승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유튜버 황금기 김현승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웃음> 그만 좀해좀 좀 이런 거. 아까 느낌이 쎄 하더라. <웃음> 와. 그 본점 사장님이랑 음. 아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 <웃음> 맨날, 맨날 그래 맨날. <웃음> 어.